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그 시장이 강하게 출발을 했지만 어, 후장으로 갈수록 좀 약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전체 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특징주를 보시면 사료 제당주 이, 이 두개 이두 섹터가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관련된 종목들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픽 관련주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 덕양부터 이엔까지가 있지만 상승 흐름이 좋은 대장주 흐름 모습을 보이는 종목 골라서 한번 다 일곱 개 종목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장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상하가 종목은 여기 이제. 네개 종목, 아, 요,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네개 종목이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요 상위 종목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 보고 또이 테마주를 매매할 때좀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승률 상위 종목, 요 빨간색이 이제 다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20%대 상승률을 했지만 상한가에는 가지 못했던 종목들이고 여기 지금 BK 같은 경우는 이 감자를 했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1200억대에서 현재 300, 상하가를 가면서 이제 380억이 됐습니다. 음식료 쪽에 대장주, 대한제당이 상하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이제 3000억대가 됐죠. 전에 이제 2000억대에서 이제 3000억대까지 올라왔고, 설탕 가격이 1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설탕 사료 관련주로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반도체 JI테크, 특수 가스, 또 포토마스크 케이스, OLED 관련된 반도체이 JI테크가 상한가, 음식료 상한가, 삼, 삼양사 역시 이 설탕, 사료 이두 개의 섹터에 있는 종목이 이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한일 사료, 사료주의 대장주죠. 역시 이제 대장주답게 오늘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음식료 쪽에팜 스토리 가장 낙폭이 컸던 종목입니다. 오늘 그 비교적 큰 폭의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료주가 거의 대부분 음식료 중에 설당또 사료주가 대부분이 이제 상승률 상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양은 운수장비 그래핀 테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 부품 관련 주고 반도체 주가 좀 눈에 많이 띄죠. RF semi, JI 테크 또 윈텍이 라운테. 아, 반도체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라운텍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그래서 OLED 관련, 요, RF세미는 이리튬 인산철, 그 반도체지만 이 중국 기업에 인수되면서 중국이 어, 세계 1위죠. 이 2차 전지, LFP 배터리 관련해서는 세계 1위입니다. 그 중국 쪽에 이제 인수되면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윈텍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또이 반도체 관련돼서 oled 쪽 상당히 좋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그 제가 방송행이 지금 두달 전이죠 두달 전에 방송했던 요재당 요걸 한번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 재당이가 그날 가장 그 어, 낙폭이 컸던 종목입니다. 이두달 전에는. 그리고 삼양사 같은 경우는 퍼가 가장 낮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낙폭이 컸던 종목, 그리고 퍼가 가장 낮았던 종목이죠. PBR도 이제 0.37. 대상위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식품회사고. 그래서 이 결론, 이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식품사에 비해서 재당이나 사료에 집중되어 있는 이두 개의 기업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죠. 그리고 어, 조회수는 뭐 900회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2, 2,800원대죠. 요 때의 거래량이 12만주의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그 뒤로, 어, 이제 계속 이제, 보시면 거래량이 10만주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어, 약한 15일 정도를 이렇게 뺐고, 그 뒤로 이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어, 그래서, 어요 설탕 요 제가 방송 했을 때 이제 설탕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그건 그 뉴스에 어, 한번 좀이 관련 주들을 알아봤고 어 그리고 두번째 어, 비료 주를 두달 전에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케이지가 이제 퍼가 두배 수준에 있죠 그래서 케이지가 대장 주였었고 어 그리고 이 24,000원 대요2 4 0 0원대의 거래량이 10만주가 안 되는, 뭐, 8만주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요 차트를 보시면, 24,000원 대요가격대의요 거래량이 10만주가 안 되는, 뭐, 아주 그, 소외주였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기간대에, 뭐 요, 뭐, 먼저 선점을 했다면, 또 이렇게 크게 수익이 좀 발생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요기 내용은 중요한 거는, 어, 이 기간이 있다는 거죠. 먼저 이 테마주를 끝까지 이렇게 이 장기간 갈수 있는 테마, 2차 전지 테마 같이 뭐 1, 2년 가는 테마도 있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는 테마가 있습니다. 이 KG는 특히 이제 비료 관련돼서 또 어, KG 쌍용차가 이제 거래 재개가 되면서 재료가 이미 노출이 됐죠. 그 뒤로 이제 재료가 없어지, 소멸되면서 나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테마주는 대장주를 봐야 됩니다. 이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가 꺾이게 되면 어, 나머지 종목 지금 에코프로가 꺾이면서 2차전지주들이 꺾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테마는 대장주 흐름 그리고 기간을 상당히 이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쪽은 어, 잘 살피면서 대응을 해야지 수익이 또 손실로 전환되지 않, 않습니다. 그래서 뭐 테마주 매매에서는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 이 그래핀 어, 오늘 핵심 내용은 이제 그래핀입니다 이 흑연 흑연 구조죠 이게 그래핀은 그리고 이 특징을 보시면 이제 구리보다 10배 다이아몬드보다 2배 열 전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보다 또 빠르게 전자를 이동시킬 수 있고 또 구리보다 100배 이상의 높은 전기 전도 특성을 보이는 게 그래서 미래의 이 꿈의 신소재 라고 불리는 게 그래핀 입니다 그래핀의 사용은 지금 보시면 뭐 터치 패널 oled 또, 2차 전지, 태양 전지, 연료 전지, 또, 반도체, 방열 재료, LCD 조명 등 각종 그 주, 이 부위에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그래핀 관련주 살펴보면 이제 덕양이가 대장주의 흐름으로 계속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2,700억 되고, PBR은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높죠. 가장 이 대장주는 이게 싸게 거래되지가 않습니다. PBR이 이제 거의 높은 밸류로 움직이는 게이 대장주죠. 그리고, 어, 경인이 또 다산이 요런 애들 이제 팔에서 11% 반등을 했고, 시가, 이 시가총액을 보면 다산이 같은 경우는 이제 퍼가 낮고, 또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상보, 어, 퍼가 낮죠. 크리스탈 마찬가지입니다. 요건 중국계 기업이고, 그리고 얘가 이제 천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창이나 하이메탈 뭐 요런 쪽은 이제 2에서 1% 정도 이런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 그래핀 관련주 첫 번째 덕양산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그래핀 개질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나노 복합재료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가 주업이고 국책 과제로 선정됐죠 이번에 그 배터리 이차전지 열폭주 어, 거 관련돼서 이 국책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된 기업이 덕양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지금 현대나 기아 단니 활발하게 움직이면 이런 부품단 중에 이런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하위 밴더들은 지금 뭐 2천 원대에서 이 9천 원대까지 지금 상승을 시켰습니다. 경인양행, 이 자회사죠 JMC. 얘가 고품질 산화 그래핀 제조 기술을 개발을 했고, 이제 앞으로 상업화의 기대감으로 이 경인이 뭐 상승을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거의 움직이고 있었고, 이때 한번 거래량을 터트린 이후에. 쫙 뺐죠 이렇게 요 개미들이 웬만한 개미는 아마 여기서 다 털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뒤로 이제 야금야금 상승을 시켰다가 또여기 거래량을 한번 실리면서 상승시켰고 또 거래량이 빠질 때이때 급락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200일 선을 오늘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산 솔루에타 전자파 차단 소재 또 마스크에 사용되는 필터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고 어 얘는 그래핀 관련해서 특허 다섯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요런 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게 다산입니다. 어 오늘 뭐 상승은 좀어 했지만 좀 윗꼬리가 좀 달린 이 다산이 어 크리스탈은 이제 합성 뭐 관련된 중국 상장 기업이고 이 분말을 이용해서 그래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섬유 소재 쪽 그리고 계질 폴리에스터 섬유 요게 이제 어 강력한 그래핀 개질 뭐 섬유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한번 급등을 시켰고 요 가격대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오늘은 뭐이 꼬리 좀 달고 이 최고 거래를 한번 어 여기서 한번 터뜨렸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지는 앞에 있는 그래핀 관련돼서 한번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상보, 그래핀 옥사이드 고분자 필름 제조에 대한 특허를 세계 최초로 취득을 했습니다. 어, 얘도 제가 한번 시세를 한번 내면서 이 전에, 이전 고점 부근이죠. 이 고점 부근에서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상승을 했지만 또 길게 꼬리를 달면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종목들, 이 대장주인 이 앞에, 이 덕양이 같은 이런 종목이 어, 잘 활발하게 좀 움직인다면 하위 단도 어, 같이 이제 움직이겠지만 이 덕양이 꺾인다면 또 아래 에 이런 그래핀 주들은 또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이 그래핀 관련 주잘 살피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